뭐야 너네 지금 다 지금 연비 지켜주는.. 어어? 어어? 어어? 어? 나도... 어? 막아? 막아? 막아? <놀람> 어? 막아? 이 저.. <놀람> 내가 못할 줄, 아, 아, 아, 줄, 아, 아, 아, 줄 알았지? 내가 못할 줄 알았지? 일로이약씨다 죽이시라요 거기 있는 간다돌싹다 반동군자입니다 싹다 죽이시라요 다올라가라이약카를 만들어 지금? 다 올라가라오 난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금그 29개 손에 검든 동무 보이면 바로 숙청이야 우리말고 한펜이 빗소리 나말고 손에 검든 동무 보이면 바로 숙청이야 곡괭이로 해결해 <웃음> 바로 숙청이야 그때는 한펜 동무 와가라시나요? 어, 연비 여기 연군이 이 집안으로 난너 이제 탈고안올라가겠지 영군이 영군이 영군이 영군이 짝짜. 이거 탈고안올라빵 죽은 척. <웃음> 내안 올라 그랬대. 영군이 빵. 영군이 <웃음> 빵 죽은 척. <웃음> 빵. 여기 있어 봐. 여기, 여기, 여기 서보라 <웃음> 이걸 받아 줘. 아, 진짜. 들어가라. 어디 지금 저 반동 분자. 어? <웃음> 이 반동 분자 이거 사료를 넣을 사료, 사료. <웃음> 김백랑 동무 앞으로 같이 들어가라고 <웃음> 이 반동문자노무 책들이 이게 어 지금 오늘의 진도 차려입기 저희는 그런거 받지 않습니다 화끈한 화제 했어 화끈한 화제 했고 다이아몬드로 날 감싸 좀 한거 같은데 아닌가 마법부여자 뭐 요정도 오늘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들 흩어져라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반동분자 노무 색들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준 동무들은 내내 식량을 화사하겠다 감사합니다 백랑동무 얼굴 비추라 <웃음> 음 같이 잘 입구만 어, 머리색도 아주 비스무리한게 어? 아주 그냥 그런걸로 엮지 마라 뭘 엮어 어? <웃음> 어이, 터졌다. 네가 한거 아니야? 어? 너가 지시한 거 아니야? 어? 대령이 들어가라고. 못볼줄 알았지? 어디 어 내놔, 국경이 내놔. 이고라그 수룡동무. 네. <웃음> 여기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. 어? 어느새. 아니 미친 <웃음> 고객이랑... 난 배를 가르고 넣으시죠어 그래 어 일단은 잠 기다려봐 어 근데 내 아이템들은 어디 갔지? 빗소라 한편아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냐 우리 중에? 나한테 하나 있어 근데 나한테 하나 줬던거 말고는 없는데 야 빨리 갖고와 그거를 내가 숨겨놨어 어한편아 줘봐 어. <웃음> 어 수령 동지 응? 탈출한 거 심사. 어? 근데 내 아이템들은 어디 갔지? 비소라 한편아, 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냐 우리 중에? 칼 나한테 하나 있어. 근데 나한테 하나 줬던 거 말고는 없는데. 탈출일 고만 기네. 어 스켈레톤 저격 오케이. 어베랭이 자살 오케이. 역시 배신하는 동무들의 끝은 좋지 않아. 얘들아, 근데 진짜 연비 사라짐. 어? 연비? 음 찾으면 금방 찾지 그렇지? 뭐 아직 뭐 훔쳐간 것도 없고.. 그지 과연 없을까? 진짜 배 갈라야겠다 안되겠다 <웃음> 다 나갔네 이 간나들 <웃음> 예? 연군이 사라짐 연군이 흐나가흐나간 그러니까 연군이를 찾습니다 흐흐흫 연군이 집 나가 집나었어어 안 돼, 어? 너 얘들아! 포불리다 빨리 먹었어! 너 어디서 죽었어? 내려가다 죽었는데? 어 야! 야너 다이아 칼 있지 않... 이런 젠장 이불 동무 새끼들입니다. 올라오라 아니야 이불 동무는 배신한 자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 나는 믿네 이불 믿네 다이아랑 다이아 거미랑 뭐 이런게 있을끼야? 음. 음, 다이아 세개 다이아 국갱이 그렇지. 다이아 칼 그르디기리디 금 서리 투 금써리 투! 어! 이불 동무! 이불 동무! 방금 이 개수... 어, 슬쩍 느리게 들어온 거 뭐지? 조작 미스! 아 조작 미스! 오케이 인정! 응! 음, 응! 음. 아 좋다! 어 다이아몬드 고갱까지다 회수했어! 오케이! 나이스 나이스! 역시 아직 우리 조국은 건강하고만 기래! 당신! 나온 것까진 좋은데 빨리! 반동분자에... 아, <웃음> 잘 참았다. <웃음> 반동 분자의 위치를 불러 뒷걸음질. 어, 저 자식도... 아, 참... 아직은 근데 금을 되찾았으니까. 어, 일단... 근데 반동 분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. 우리 빨리 도전 과제 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... 음. 음. 아, 그리고 그래, 맛난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, 이케 동무은 그거 다 했나? 조약돌 생성기? 어 그거 다 완성이 됐는가? 우리 기술자? 위로 가서 한번 봐야겠어겠어 음... 양동이를 잃어버려 하하 이렇게 되면 반동분자를 잡을 수 밖에 없는데 <웃음> 양동이를 잃어버리면 아 상자에 넣어놨대요 어, 상자에 오 넣어놨대. 형! 어 여기 커맨드 블록이 있어 어? 엥? 아래로 내려가? 으흠 <웃음> 어? 어? 잠깐만 이거 먹자 지금 설치고 지금부터 연비를 밀고 하는 자는 내 케이크를 하사하갔어이 단맛은 참을 수 없을걸 와 이거 뭐야? 진짜 있네? 커맨드 블록이 음. 어, 우리 조약돌 있잖아 어 조약돌, 조약돌. 구워서 버튼 해가지고 음. 해보자 아, 어,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 동무들 <웃음> 연비 근데 내가 보기에 그냥 맨 밑이거든 무조건 거의 대령이 내 손에 케이 보여? 이거 먹게 해줄게 아 어, 불어 <웃음> 괜찮아 어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<웃음> 아니 정신교육 어떻게 시켜놓은 거야 <웃음> 내가 어 이게 좀다 이게 또 다시 반쪽 문자가 아닙니다 이거 다 어? 한잔 거하게 드셨나 본데 보네. <웃음> <술 한잔. 웃음> <야, 웃음> 보통 놈들이 아니야 얘네 아주 그냥 정신 세뇌가 아주 잘돼 있다고. 아니 솔직히 그냥 까놓고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못했어. 내가 뭘 그렇게 뺏었어 이번에 뭐한 것도 없는데 이 녀석들이고. 어? 안 되겠구만. 참나무 표지판 만들어서 이거 소통을 했네. 지금 흔적 다 보여. 흔적 다 찾고 있어 지금. 아주 이 반동 분자들의 이 움직임이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. 이 이래서 처음부터 잘해주면 됐으면 돼 동무. <웃음>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. <웃음> 아, 자네들이 자초한 일이래. 빨리 밀고 하라. 어디 지금 표지판으로 언론의 자유를 탐해. 아 그리고 언론에.. 언론을 제안한 적도 딱히 없어 그니까! 러 딱히 제안한 적도 없어 맞습니다! 어? 어? 수령 동무? 에? 버튼 설치했는데 한번 켜봐도 되겠습니까?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수령 동무가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시게 <웃음> 어 여기 다 갑시다 오케이 아! 오! 어! 아, 이게 아 스무 고개를 이런 식으로 아! 어! 아, 야 잘해놨네 요런 계단 말고, 가운데 물줄기 하나 떨궈서 응 물레베이터마냥 이렇게 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계단을 만드는 거지 좋다 응,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그래. 편하고 내려갈 그래, 때도 그래, 편하고 그래, 그래. 물레베이터를 이게 근데 그런 거 있지, 빗소라 뭐? 일자 물레베이터말고 한네 방향 그렇지 그렇지 어,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쓸수 있게 하자 응그 양동이 잃어버린 동무 마스 대가리부터 박으라고 <웃음> 아직도 못 찾았어? 양동이를 잃어버려 아 이거 근데 이러면 은반동분자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나는 아이거 반동분자 어, 이거는 어 이거는 찾아야 된다 아 이거 매 회차 그냥 이뭐 숨바꼭질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지금 나한테 돌검있고 철검있으니까 다 나한테 모여보라고 한펜이 어디갔어 한펜이 어디갔어 한펜 한펜이 내려오고 있던데요 <웃음> 아 한펜이 내려오고 내려간중이라요 어 그러면은 한펜 더 헌팅동 모르지 네 미친 게못 들어보셨나요? 크레이지독, <웃음> 크레이지독, 어, 매드독 한 펜. 네 뒤졌다 이까에 거품이 살짝 있거든요. <웃음> 뒤졌다 이제 진짜로 냄새 맡는다 어? 야, 야 그러네. <웃음> 어 그러네. <웃음> 크레이지독, <웃음> 크레이지독, 어, 매드독 한 펜. 네이까에 거품이 살짝 있거든요. <웃음> 뒤졌다 이제 진짜로 냄새 맡는다 어? 야 끌어내 끌어내 <웃음> 이제 얘기해주겠어 음. 우리는 위에 있다 위는 우리 것이다 위는 아, 우리 것이다 지하가 안 되니까 이제 스카이피안으로 갔네 아무도 모르게 나는 모두의 눈을 없애고 근데 어떻게 진짜 너. 대단한 게 아까 그 계집에서 위로 올라갔지 <웃음> 밑으로 떨어졌다가. 둘다 밑으로 가길래 빨리 올라왔지. 대박이다. 뭐 어떻게 보고 왔냐야? 어, 프로 반동꾼 자라요? 아, 이 밤을고 있었다. 어, 그, 일단 시프트 떼시는 게 어떨까? 손가락 안 아프세요? 투디 넣어. 우리 뭐야. 팀이 될 것이 야안될 것이야. 되겠냐? 야, 죽여. <웃음> <웃음> 됐어. 아니, 죄송한데 스폰이 여기 에요 아이. 에이, 머리 꼿바사. 여기 위가 바로 스폰이라고. <웃음> 라미 동무 내려가. 입을 담으로 따지. <웃음> 자네 입을 담으로 따지. 한번 담은 입 평생 못 열게 해주갔어. <웃음> 연비 동무 살려주시라요. 빨리 올라오라. 야얘 죽여. 야얘 죽여. 아무래도 안 되겠지. <웃음> 오케이. 자원 다 들고 떨어지고.. 아이씨 쟤다 들고 갔네 아 자원 다 들고 떨어졌어? 어 허. 빨리 주워 빨리 주워야돼 씨 안갔나들 여기가 어차피 아 잠깐만 나피 없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지? 야거 저희도 반동분자 있다 빨리 없애 얘들아 그래 야 너네 팀엔 반동분자 없을 줄 알아? <웃음> 반동분자는 어디에나 있디? <웃음> 됐서 야 누구야 해? 야 EQ 없어 EQ 야 이거 무슨 천국이 계단이네 야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야 양동이다! 양동이 발견! 어. 나이스 나이스! 이거 내 건데? 내가 훔쳤는데? 나이스! 아, 잠깐만 내가 훔친 거였어? 야 양동이 발견! 어? <웃음> 이 자식 이 자식 어디 이 반동분자 자식 어? 올라오기만 해 어어 어어, 어어 땅 뚫을라 그래 어한 패나 도와줘 한 패나 도와줘 둘다둘다둘다 믿어 둘다 믿어 어이 두명 넘어국한 항복 국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 한국. 한국. 한국. 한 그래 그래 그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됐다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국. 한한 난 지하야 이런 미친! <웃음> 아니 홍길동이야 뭐야 이씨! <웃음> 야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어 근데 지금 땅으로 닭 좀비 떨어지는 중 오케이 도착 그렇지 어 여깄다 여다 내려왔어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정지하네. 닭까지 때렸다 닭까지 때렸어 어, 예, 예. 어 다, 닭은 키워야되지? 응 닭은 키워야되니까 조심해서 때려봐. 위만. 어? 태웠다. 어, 음. 됐다, 됐다. 됐다. 오케이 됐다. 어, 닭한 마리는 여기다가 태워놔. 일단. 오케이. 태워놔. 오케이.